김스 IT입니다. 모스 2016 엑셀 이스포일 오늘은 이름 정의에 관련돼서 모스 시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정의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이름 정의에 관련된 출제 포인트를 확인해 보면, 특정 범위의 이름을 지정하고 그것들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문제가 이름 정의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름 정의 문제 중에 우리가 키워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름 정의, 수정, 삭제, 질문 속에, 문제 속에 이런 키워드가 등장이 되면 이름 정의에 관련된 문제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쉽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름 정의란 셀 주소 대신에 사용자가 원하는 명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 엑셀에는 열과 행이 만나는 셀이 존재하고 그 셀에는 고유한 이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a열과 일행을 만나는 셀에는 a열 일행이라고 하는 셀의 이름이 존재하죠 자 이름은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우리 엑셀 화면 인터페이스 중에 자, A열과 일행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자, 현재 마우스를 클릭한 곳이 Q열과 15행이죠 그래서 이 셀의 이름이 Q열 15행이라고 하는 이름 상자의 셀 이름이 나타납니다 자이셀 이름이 있는데 그것을 그것을 별도의 이름으로 지정할 수도 있고요 지정한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삭제 하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셀이나 범위에서 사용되는 이름은 첫 글자를 문자나 밑줄로 시작할 수있고요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백이나 특수기호는 사용할 수 없다는 라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한 셀이나 범위에 이름을 정의할 경우에 수식에서 이름을 사용하여 범위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지정된 범위는 키보드에 F4라고 하는 펑션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를 설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절대 참조로 인식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엑셀에서는 참조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죠 상대참조 절대참조 혼합참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는 그 셀에는 절대참조로 인식이 된다라는 거죠 절대참조는 열과 행 앞에 달러 기호가 붙어 있으면 그 셀을 고정적으로 참조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절대 참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정의 명령의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름 정의를 클릭하시게 되면 특정 셀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식 탭상단의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죠 자이 그룹에 이름 관리자 이름 정의 수식에서 사용 선택 영역에서 만들게 있는데 이름 정의를 클릭하시게 되면 특정 셀에 이름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정을 해줄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이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 관리자가 있습니다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현재 이 통합 문서에서 정의되어 있는 이름 이름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고 특정 셀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도 있죠. 자두 번째 방법이 있네요. 영역이나 셀을 블록 설정해서 이름 상자를 클릭한 후에 직접 입력하면 된다. 자 이름 상자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엑셀 인터페이스 왼쪽에. 자, 이 영역이, 자, 이름상자 영역이었죠? 자, 현재 제가, 자, P열 2행부터 Q열, 자, 이게 3행까지 범위를 선정했습니다. 범위 선정하시고, 이름상자에 가서 직접 텍스트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 이 영역의 이름을 지정하실 수 있다. 라고 하는 방법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Ctrl F3 이라고 하는 단축키를 눌러서 이름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면 새로 만들기 클릭 후에 이름 정의를 수행하실 수, 있, 수행하실 수 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관리자가 여기 있죠. 자 이것의 단축키가 바로 Ctrl F3번입니다. 자이 부분을 클릭해서 새로 만들기 입력하시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c t r l F3번 눌러볼까요? c t r l F3번 누르시게 되면 똑같은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자 이것을 가지고 편집하시게 되면 부서 목록을 선택하고 편집을 누르시게 되면 자, 이름을 수정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반대로 부서 목록을 클릭한 상태에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름을 삭제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정 셀에 이름을 지정하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문제가 이름, 정의에 관련된 모스 시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4개의 예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예제 1번부터 예제 4번까지 같이 문제를 풀면서 자 조금 더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1번 연간 매출 워크시트라고 되어있죠. 자 그러면 아래 하단에 데이터 제품 매출 연간 매출이라고 하는 워크시트가 있는데 예제 1번을 풀기 위해서 연간 매출로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 들어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예제 1번 문제가 들어가 있죠? 자, 문제 확인합니다.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서 비열 4행부터 비열 20행까지 비열 4행부터 비열 20행까지 쭉 범위 설정합니다. 자, 각 지역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범위를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십시오. 자, 지역이라는 이름을 정의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 정의에 관련된 문제죠. 어디를? 비열 사행부터 비열 20행까지의 범위를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정의하십시오. 자, 그러면 비열 사행부터 비열 20행까지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범위를 설정합니다. 범위 설정하시고 나서 자, 이름 정의하는 방법 세가지 있었죠. 첫번째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에 이름 정의를 클릭해서 자, 이름에다가 지역이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범위는 네, 특별히 우리가 손을 대건 없고요. 뭐 설명도 시험 문제상으로 입력하란 말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빈공백으로 두시면 되겠고요. 참조 대상은 자, 이 영역을 얘기합니다. 연간 매출 워크시트에 비열 사행부터 비열 20행까지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이름 정의를 하겠다. 확인 누르시게 되면 비열 사행부터 비열 20행까지 범위 설정했을 때 이름 상자의 지역 이라고 나타나는겁니다자 두번째 방법은 뭐였습니까? 특정 범위 선택하고 이름 상자에서 직접 입력하는게 두번째 방법이었고요 세번째 방법은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의 이름 관리자를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F3번을 누르시게 되면 컨트롤 F3번을 자 다시 컨트롤 F3번을 누르시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나타났고요.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시고 참조 대상의 범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름을 입력하시게 되면 자, 이름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우리 아까 방금 전에 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들어가 있죠? 그렇죠? 지역에 편집 한번 눌러볼까요? 어떤 정보가 나타나나요? 이름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조 대상은 비열 4행부터 비열 20행까지 범위가 잘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름 정의하는 거니까 비열 4행부터 20행까지 블록 설정해 보시고 지역이라고 설정되어 있으면 자 문제가 잘 풀이가 된 겁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가볼까요? 자 예제 2번. 예제 2번을 문제 풀 풀이, 문제 풀이하기 위해서 데이터라고 하는 워크시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문제 확인합니다.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분기별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분기별 매출이라는 이름으로 지정된 범위를 F열 3행 셀에서부터 I열 3행셀까지 이 영역만 포함되도록 뭐하래요? 네, 수정하래요. 확인됐나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분기별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다는 라 얘기고 정의가 되어 있는 분기별 매출의 범위를 F열 3행에서부터 I열 33행까지 수정을 하래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정의되어 있는 이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 이름을 찾기 위해서 수식 탭 정의된 이름. 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이름 관리자 대화 상자에 분기별 매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정의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분기별 매출에 편집을 클릭합니다. 수정하는 것 수, 어, 수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집을 클릭해야죠. 자, 편집을 클릭했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이름은 분기별 매출 맞아요. 참조 대상을 확인해보면 데이터 워크시트에 2열 자이 부분이죠. 2열 3행부터 I열 33행까지 절대 참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2열 3행이 아니라 F열 3행부터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 참조 대상을 다시 잡고서 블록 설정하시고 자, 특정 영역을 우리가 잡아주시면 됩니다. F13행이 어디인가요? 자, 1분기 매출부터 네 F13행부터 IR33행까지 자, 마우스로 블록 설정하시게 되면 참조 대상이 F13행부터 IR33행까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분기별 매출의 참조 대상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f 열3행부터 IR33행까지 되어있잖아즉 수정이 된겁니다. 자 닫기 버튼 클릭했습니다. 자 여기가 예제 2번 문제입니다. 자그 다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품 매출이라고 하는 워크시트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곳에 갔더니 예제 3번 문제와 예제, 예제 4번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번. 제품 매출 워크시트에서 C열 3행부터, C열 3행이 여기 원피스라고 되어 있네요. C열 3행부터 L열 3행까지 쭉 마우스로 드래그 해봅니다. L열 3행, 가디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의 범위 이름을 제품으로 지정하래요. 제품으로 지정하랍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밑에 또 있네요. 자, 이 영역을, 이 영역의 이름을 제품으로 지정해라 즉 이름을 지정해라 그리고 해당 범위를 통합문서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름 지정하는 거세 가지 방법이 있었죠 자 이름 자,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에 이름 정의하는 거 또는 자, 이름 상자에서 직접 입력하는 방법 또는 이름 관리자에서새 이름을 지정하는 방법 세 가지 중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범위를 잡습니다 C열 3행부터 L열 3행까지 범위를 잡으시고요. 자, 이번엔 이름 상자에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름 상자. 아, 밑에 옵션이 있으니까 우리 이름 정의로 한번 해볼까요?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에 이름 정의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은 대화 상자가 하나 나타나고요. 자, 이름을 뭐라, 뭐라고 하라고요? 제품으로 하래요. 범위는 통합문서. 해당 범위를 통합문서로 설정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범위를 통합문서로 맞춰주시고 참조 대상을 확인합니다. 제품 매출 워크 시트에 C열 3행부터 L열 3행까지 어떻게 범위가 맞나요? 범위가 맞는지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자이 영역의 이름이 제품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3번입니다. 자 확인 되셨죠 자그 다음 예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예제 4번은 제품 매출 워크시트에서 정의되, 정의된 이름 총계를 뭐 하래요 네, 제거하래요 총계라는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정의된 이름을 뭐 해라 네, 제거 하십시오 삭제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총계된 이름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지 우리는 이름 관리자를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식 탭에 정의된 이름 그룹에 이름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자, 그랬더니 현재 통합 문서에 정의된 이름 중에 총계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총계를 어떻게 해라? 제거해라. 자, 총계를 선택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삭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총계 이름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게 되면 총계라고 하는 이름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이것이 예제 4번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실제 실무에서도 자, 이름 정의를 많이 설정을 한 다음에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능이니까 이름 정의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름을 수정하고 범위를 수정하는 것 그리고 삭제하는 자, 이 시험 문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적용이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름 상자에 관련된 문제 모스에서 출제가 되시면 모두 다 모두다 문제없이 걱정없이 풀어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름 정의 예제 문제 풀이 여기까지입니다.